방금 알바하고 갔다 왔는데요 짠 이게 뭐냐면 바로 제가 새로 구매한 맥북 프로예요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설렘과이 신남 여러분한테 공유해드리고 싶어서 카메라를 급하게 켰습니다 그럼 딴소리 하지 말고 지금 바로 언박싱 시작해볼까요 택배 이렇게 두개 왔거든요 일단 이큰 박스부터 이렇게 딱 열면 은 짜잔 생각보다 좀 무겁네 정말 이 포장지 뜯을 때마다 뭔가 그런 썰레이 짜자잔 <놀람> 너무 예쁘다 컴퓨터랑 케이블도 들어가 있고 플러그 그리고 애플 제품을 살때그 스티커 있는 거 알죠? 어, 심지어 스티커도 그거야 스페이스 그레이 한번 뜯어볼까요? 소리 나는데 아 이거 열자마자 그냥 자동으로 켜지는 거구나 일단 이거 떼봐야겠죠 저는 키보드가 조금 딱딱한 것보다 이런 것도 좋거든요 뭐라 해야 되지 그리고 저도 이 터치바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되게 신기해 설치하고 있는 동안 제가 이거 마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컴퓨터를 학생 복지 스토어에서 샀거든요. 마침 제가 샀을 때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이거도 받았어요. 이거 말고도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게 바로 카카오페이 이벤트였어요. 100만 원 이상 구매했을 때 3만 원 할인 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대학생 할인까지 합쳐가지고 쪽 적금 네, 사게 산것 같아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우리 아빠가 3년 전쯤에 대학생활에 뭐 문서 같은 거 이런 용도로 쓰려고 그냥 무난한 에어로 이렇게 사주셨는데 한 1년 동안 편집을 해왔는데 정말 에어로 편집하기엔 조금 부족하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많았어요 근데도 아시다시피 맥북 자체가 원래 더 비싼 거고 심지어 프로는 더 말도 안 되게 비싼 거니까 조금 더 참자 그냥 조금 더잘될때 그때 사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아 왔는데 그 지난주에 컴퓨터가 갑자기 고장 난 거예요. 진짜 편집하다가 렉 걸려가지고 아무리 눌러도 계속 방이 없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강제로 제가 꺼놨어요. 다시 키려고 하지만 안 켜지는 거예요. 한두 시간 후에 켜지긴 한데 인터넷을 보는 것도 너무 느렸고 편집은 아예 안 됐고 네, 정말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고민하다가 주문을 해버렸어요 이번 연도에 만명 구독자 탈성하는 목표를 두고 개강하고 나서는 조금 바빠질 수도 있지만 한 달에 두, 세개 영상 정도 올리려고 열심히 편집하고 노력해보겠습니다. 계속 지켜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좋은 컴퓨터로 바뀐 만큼 더 재미있는 영상과 유익한 컨텐츠를 만들어보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에 시간 날때또 카메라를 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땡겨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근데 이거. 만 보면 진짜 내가 계란 후라이만 먹는 줄 알겠다 <웃음> 완전 맛있겠죠? 잘 먹겠습니다 <웃음> 맛있다 나 젓가락질 짜짜하하는거 같아요 차례 우동이랑 치킨 마요밥 진짜 제가 맨날 해 먹는 것 같아요 너무 쉽고 막 없을 수 없는 그런 요리라서 요리라기에도 조금 그래서 저처럼 자취하는 분들은 뭔가 나가기가 귀찮고 근데 집에서 뭐 먹을지 모르겠다 싶을 때는 이두 개의 요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전 어두워졌어 요 응, 응. 근데 말리면 또 약간 밝아보이게 응. 많이 어둡지 않기 때문에 붉은 계열이 하나도 없어서 물타주고 약간 또카키빛을이으고따줄거예요 응. 이렇게 사이사이 지금 고객님이 원래 갖고 있는 하이라이트 보면은 부분적으로이루어거 같아요 음, 그러네 여기서 봤을 때 그냥 네, 어둡기만 그냥... 하잖아요 브라운 근데, 네. <웃음> 그 고객님이 밖에 나가서 봤을 때는 자연 봤을 때는 네. 더바이바 확실하게 근데 고데기 잘하나요? 우리 고객님? 어... 뭐, 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게 나시물 빨리 빠져요 네, 안그 하시는 게더 좋을 수도 있어요 아. 천천히 빠지는 게 예쁘니까 지금의 시각은 아침 9시쯤인데요 제가 오늘은 수업 2개 있고 이따가 나가서 카페에서 공부할 예정인데요 방금 머리를 감고 지금 같이 준비하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9월에 부산 뷰러그 영상 3개나 올렸고 지금 10월이 돼서 꼭 시험 기간인 거예요 정말 한달 넘어서 너무 바쁘고 알차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다크서클 양해 부탁드리고요 화장하기 전에 선크림을 먼저 발라보겠습니다 이게 벨르랑코 워터 컬러 디펜스 선크림 이라고 하는 건데요 진짜 제가 여름 시작할 때쯤부터 지금 초 가을까지 한 3개월 동안 계속 꾸준히 쓰고 있어요 뭔가 여러분도 저처럼 처음엔 이프랜드 이름을 익히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승무원 선크림이라고 정말 많이 불릴 만큼 진짜 좋아요 약간 피치핑크 빛이 나면서 되게 자연스럽고 화사한 피부 표현이 되거든요 부드럽고 촉촉한 체형이다 보니까 저처럼 건성이신 분들은 쓰기에 딱 좋아요 그 차이 보이시나요? 바르고 나서 약간 자연스럽게 광이 나는 피부가 되고 완전 좋아 보이죠? 어떤 선크림이 되게 찝찝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 진짜 그런 느낌이 하나도 안 나고 그냥 매끈하게 진짜 선크림만 발랐는데 되게 피부톤이 밝아지면서 활차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제가 평소에 화장하기 전에 베이스로 많이 쓰고 있는데 정말 여러 번 덧발라도 메이크업이 뭉치거나 밀린 적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뭔가 화장하기 귀찮을 때 이것만 쓰고 나갈 때도 진짜 많았어요 또 좋은 점이 뭐냐면 방금 제가 이거 밀착력이 되게 좋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핸드폰이나 마스크 같은데에 전혀 묻음이 안 나요 이 시국에 쓰기 딱 좋은 선크림인 것 같아요 피부 임상 무작 그 테스트도 완료되어 있어가지고 피부 되게 예민하신 분들도 걱정 없이 잘쓸수 있을 것 같아요. 피부 노화 막기 위해서 정말 정말 외출하든 말든 실외에 있거나 실내에 있거나 진짜 매일 꼭꼭 선크림 발라야 돼요. 네, 그러면 제가 빨리 메이크업을 간단하게 하고 이따가 다시 카메라를 키도록 하겠습니다. <드스> 음 이것도 맛있고. 초코스틱 피난시도 맛있어. 왠가 추천해놓고는, 네. 나 추천한 거안 시키면 안돼 그런데? 치즈케이크 시키게? <웃음> 아니, 이거랑 이거 아 음. 고민 중이야. 이거 맛있어. 하 맞아. 맞아, 맞아. 맛있어. 어머, 안녕하세요. <드시> 저아 한나랑요, 네. 그 레몬 파운드 하나 주세요. Thank you.